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시옷 발음 전문 도서를 작성한 <웃음> 김설라입니다 아, 갑자기 이책을왜 꺼내냐면 제가 오늘 시옷 발음 챌린지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시옷 발음을 제대로 발음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옷 발음 챌린지와 동시에 어떻게 시옷 발음 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시옷 발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시옷 발음의 혀의 위치는 무조건 아래에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고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어,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시옷 발음을 발음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떤 실수를 하시냐 자꾸만 이렇게 자꾸 발음 하세요 <웃음> 자그 말은 뭐냐면 시옷 발음 하면 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아 마찰 소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시옷 발음은 마찰 소리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시옷 발음의 특징은 마찰은 이만큼 정말 이 정도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나머진 다 아, 예, 오, 에, 예, 오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게 모든 발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요 부분만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읒, 치읒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집중을 하시니까, 아, 예, 오, 예, 오, 소리를 내는 거에는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제가 올렸던 그 시옷 발음 챌린지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53살 김식사 씨네 그러면은 여기가 다 성대를 일정하게 올리면서 53살 김식사 씨네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옷 발음나안돼 라고 하면은 53살 김식사 씨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김식사 이미 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뭉치면서 아나왜 발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오류의 시작은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해서 인데 그 정확하다 라는 거에 그 표현이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성대로 제대로 소리를 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키하게 소리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울려서 소리를 내신다거나 다른 어떤 특징적인 어, 어, 발성의 오류를 갖고 계신다면 이 소리가 계속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하게 소리를 내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 앞에 어떤 자음이 오든 간에 정확하게 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연습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옷 발음을 붙이시면 됩니다. 어서어서 해시 어, 서. 해시 해세 해세 우수 우수. 어서, 어서, 그 다음에 우우우, 우, 우수. 우수했네요. <웃음> 오, 갈게요. 오소, 스 해볼까요? 이렇게 내 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거기에 시옷 발음은 살짝만 붙이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런 발음이 저절로 정확해질 거예요. 어, 시옷 발음 챌린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성대 울리는 것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3시서 335, 3월 31일 3시 30분 53살 김식사 시네 시내, 시내 스시 식당에 시스루로 식사하러 가서 신선한 샥스핀 스시와 싱싱한 삼색 샤시,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에 살살 쓱싹쓱싹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시지 세 접시를 샤샤샥 싹쓸어 입속에 쑤셔 넣어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0분 33초에 숲속 살림 산기슭 구석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웃음> 오늘 저도 목소리가 지금 살짝 갔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수업하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 저도 성대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어 목소리를 잘 관리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딱히 그렇게 아나운서 행사도 마치도 않고 <웃음> 성대를 꼭 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셔셔셔셔셔셔 여기에 마찰에만 집중하시면 어 치읒 지읒도 마찬가지야 진역 이렇게 발음 하시거든요 그럼 성대는 안 울린 거라 추진력, 이렇게 소리를 다 들릴 수 있게 발음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발음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시다면 모든 소리에서 성대가 일정하게 울리기 때문에 발음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들려요. 어, 오늘 진짜 오랜만에 시옷 발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시옷 발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책을 통해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자주 올릴게요. <웃음> 안녕! 시옷 발음 챌린지 도전. 3시서 3, 3, 5, 3월 31일 3시 30분 33초에 신세사 김식사 씨네 스시 식당에 시스로 룩으로 식사하러 가서 신선한 샥스피 스시와 싱싱한 삼색샤시 참치 스시를 살살 소스에 살살 색삭색삭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시지 세접시를샤샤샥샥 쓸어 입속에 쑤셔놓고 살며시 삼키고 스산한 새벽 3시 30분 33초에 숲속 살림, 산기숲 구속,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웃음>